저거 우주선 싸보는 빨리 깨러 가야 되던데? 그뭐 하겠지 음.. 쿠로미님 넘어갔어요 QGT 봐볼까? 어 뭐야 간유피스님 조금 수상한데? 음, 보라님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리거든? 이거 내가 볼때 오리 같아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겠지? 음. 간유피스님 저 수상한 사람 한분 있거든요? 보라색 조심하세요 보라색 아네 왜냐면은 보라색이 내가 아까 CCTV로 보고 있었는데 분수 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것도 안해 그니까 러 킬을 보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쪽에 킬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아무도 안 고치지? 어어 어, 됐다 어. 그러니까 보라색 조심해? 보라색 킬집 같아요 여러분들 보라색 위로 올라갔어요 예, 네, 위쪽에서 킬 나올 가능성 높고 어, 지금 사람이 넘어왔다 좋겠네. 여섯 명. 여섯 명 넘어왔어요. 오른쪽에서 여섯 명 넘어왔고. 그리고 어 보라 보라 님쪽 전기실 쪽에 킬나준거 같은데. 보라 좀 수상한데. 동원이. 이상 장애사 없으신가? 어우, 시체 나왔구나. 이거 잠깐 이러고. 이런... 어, 나 이거 알것 같은데. 이거 보라 님인데 무조건?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왜요? 왜요?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아, 왜냐면은 보라 님만 위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썬 이유가 오른쪽에 여섯 명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CCTV 쪽에 네명 있었어. 근데 시체가 3개잖아. 오른쪽좀 많아 보저기 그러니까 내가 CCTV 봤는데 오른쪽에 여명 있었고 CCTV에 세명네명 있었어. 근데 위쪽에 있었던 사람은 보라님밖에 없어. 근데 거기 시체가 3개잖아. 그보라님이 잡은 거잖아. 그렇지? 네. 일단은 그래서 잡았습니다. 음, 님 오른쪽에 계셨어서. <웃음> 어, 잠깐. 어, 봤잖아. 왜 시체 다섯 개에다가 보라제 혼자 위에 있었잖아. 그렇지? 그거 숫자 딱 맞아. 어, 어, 숫자 딱 맞아. 지고 음, 음. <웃음> 와! 우 m a m i l l